안녕하세요. 대원 10기 성우, 성예원입니다. 어, 더빙덕후 더덕님께서 이렇게 좋은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네요. 저를 아는 분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속에서 프리랜서 성우가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뷰로 성예원이라는 성우를 많이 알아가고 성우라는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q&a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에요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차유아는 어떤 인물인가요 제로원 전개상 어, 차유아에 관련한 얘기는 크게 없었지만요 잘 알려져 있듯 차유아는 대인공지능 특무기관 에임즈의 기술고문이고 동료인 강경환 옆에서 무기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초반에는 조금은 나름대로 굉장히 빈틈없고 차가운 인물로 표현이 됐었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인간적이고 따뜻한 그런 차유의 성격이 나타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환이랑 더 뭔가 발전되는 사이가 아닌가 기대도 했었지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동료로서 뭐 상사로서 조금 더 강경환이랑 친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차유완은 예쁩니다. 2번 유희왕 세븐지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기억나는 역할 제가 유희왕 세븐지에서 정말 다역을 맡았었는데요. 뭐 린지, 마리 유수, 하늘공주, 코코공주 와 정말 많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은 공주 시리즈예요 어, 세븐즈 1기 때 하늘공주로 등장해서 분명히 뭐 빠빠이 하면서 우주로 올라갔었는데 2기 때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아요 근데 이름이랑 컨셉만 바뀐 상태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드릴 모양의 지하공주 고대인 컨셉의 코코공주 그리고 상어 모양의 바다공주 이런 식으로 이름만 변하고 얼굴은 똑같고 막그 의상만 바뀌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말끝마다 독특한 단어를 붙여서 말해요. 허니와와와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에서 온 코코 공주라고 해요 코코 <웃음> 이런 식이죠 좀 웃기죠 그래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세번째 질문이죠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서 마스코트 요정인 쿠르릉을 맡고 계신데 일반 대사가 아닌 특정 대사만 반복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어떤 느낌 하고, 괄호 열고, 물음표,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음> 쿠루룽도 감정이 있는 친구여서 그 감정을 생각하면서 대사를 해요. 말만 쿠루룽일 뿐이지, 그말 속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연기할 때는요, 그 쿠루룽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르릉이 배고픈 상태에서는, 어, 나 너무 배고파. 어, 나 조개쿠키 먹고 싶어. 하는 기분으로, 고요요 이렇게 말하고, 기분이 좋은 쿠르릉은, 고요요 조금 더 기분 좋게.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다 다르게 연기합니다. 4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미네타 미노르를 맡고 계신데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 미네타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자를 굉장히 많이 밝히는 성격이에요 어 나쁘게 말하면 좀 음흉하고 변태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실에서 학생들이 와글와글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소음을 녹음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 장면에 미네타가 등장을 하길래 대사를 짜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소음씬은 대본에도 대략적인 문장만 적혀있기 때문에 신이 길어지면 직접 어떤 대사로 소음을 채워야 될지 생각을 해서 써가야 되거든요 문화재 때문에 회의할 때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과 따로 녹음을 했어야 했어서 저 혼자 그 소음 씬을 변태같이 꽤 길게 녹음했던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녹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가 혼자 따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고요. 어, 어떤 대사인지 상상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둘게요. 과연 미네타라면 어떤 말을 할지 상상은 가시죠? <웃음> 아 그리고 개별 질문 1번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고 들려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고요 어,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성우라는 직업도 같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통해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서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게 제 삶의 낙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하는 대사 따라하면서 같이 더빙해보기 그리고 책을 소리내서 읽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제가 좋아했던 일이었어서 성우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2번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 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일을 하면서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일을 해내다 보면 성취감이 들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이제 어떤 저의 더빙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들을 볼때 뿌듯한 그 느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직업이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른 직업을 했다면요 그래서 저는 성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저에게는 감사한 직업이고 또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조금 오글거리지만 정말 그래요. 원동력과도 같다. 3번 성우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대사는 무엇인가요? 반요 야샤히메에서 그 귀여운 너구리 요괴 타케치우라는 캐릭터로 연기했던 대사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로아 도망치지마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하면서 타케치오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사라집니다 역시 그 녹음했을 때그 당시에 텐션이 안나오네요 <웃음> 타케치오 더빙클립 보시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제가 이 대사를 하고나서 같이 녹음을 했었던 동기들이 너무 좋아해 줘서 평소에 만나기만 해도 계속 이 대사로 저를 놀렸어요 놀린 게 아니라 어, 재밌게 해줬어요 어 그랬죠 <웃음> 지금은 이 대사가 저의 대표 대사처럼 남아 있습니다 4번 앞으로 연기해보고 싶은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콕 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로맨스물의 여자 주인공 해보고 싶습니다. 밀당도 하고 어, 달달하게 썸도 타보고 끼를 좀 부려보고 싶네요. <웃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대원 방송의 전속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캐릭터들이 마스코트 같은 조금은 독특한 성격에 성격들이 밝거나 뭔가 세거나 이런 류의 캐릭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은 더 뭔가 사랑스럽고 뭔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 뭐든 주어지기만 한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웃음> 5번 기억에 남는 녹음 에피소드 혹은 동기들끼리의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웃겼던 적이 있어요 저희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녹음할 때 이제 피디님과의 소통과 원어 더빙 소리를 듣기 위해서 휴대용 리시버를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어폰이 연결된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녹음 시작 전 필수적으로 리시버를 귀에 꽂고 녹음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어느 녹음날 어, 녹음 시작한 3분 5분 정도 전에 리시버를 착용하고 녹음 준비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녹음 준비를 다 마치고 이렇게 녹음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선배님이 어 되게 뭔가 감탄을 하시면서 와 그거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네 라고 대답했죠 평소처럼 쓰던 리시버였으니까요 그리고 녹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고장난 리시버인가 하고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려고 했는데 귀에 꽂힌 이어폰을 만졌는데 어 뭔가 매끈매끈해요. 알고 보니까 무선 에어팟을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시버 본체는 주머니에 넣어둔 채 이어폰은 어 에어팟을 꽂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웃기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우와, 그거 되는 거야? 했을 때전 아무것도 모르고 내라고 했거든요. <웃음> 그러니까 선배님께서는 무선 리시버가 나온 줄 아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녹음했던 곳은 유선 리시버만 쓰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고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웃음> 자신의 목소리 내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 어려운 배역. 저는 쿠르릉같이 귀여운 하이 음역대의 역할, 혹은 걸걸한 열혈, 혹은 걸걸한 열혈 남자애처럼 에너지틱하고 밝은 느낌의 그런 역할들. 그런 역할들은 원래 제 성격과 부합해서 연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두운 성격에 좀 많이 낮은 음역대의 역할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공통 질문이에요. 1번.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 성우 성예원이라는 사람을 알고 저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어렸을 때 수많은 성우 선배님들의 작품을 보면서 꿈을 키워온 사람으로서 이제는 또 제가 여러분들의 꿈이 자라날 수 있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최종 목표이고요. 그 목표와 더불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웃음> 2번 프리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기분이 어떤지 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로 풀리기 전이랑 풀린 후의 기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무조건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회사를 떠나 프리랜서 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니까 많은 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만나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성예원이었습니다. 긴 인터뷰 들어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